안녕하세요 제시 직그레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럭셔리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다이어리 자인 시계인데요. 시계의 매장가는 5,400만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럭셔리하고 비싼 시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3열의 브레이슬릿이고 요 가운데는 유광, 양옆은 무광으로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26mm입니다. 그리고 베젤에도 다이아몬드, 러그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79158인데요. 오리지널 세팅인데요. 뒤에 있는 8은 금통, 그리고 17915는 러그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세팅에 17915 러그에 다이아몬드, 8, 금통 시계. 보시면 12시부터 크라운, 그리고 인덱스에 레드 사파이어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시, 2시, 3시는 날짜를 나타내는 사이클롭스,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어있습니다. 12시쪽 아래쪽을 보시면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날짜가 딱 하고 돌아가는 시계인데 이쪽 사이클롭스를 보면 사이클롭스에도 이렇게, 이렇게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기판의 여성용 럭셔리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신형 시계이고요. 예전 구형 시계와 같이 비교하면 브레이슬릿이 좀더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슬릿 크기가 이게 살짝 다르죠. 이 신형의 시계가 조금 더 두껍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께 또한 약간 더 두껍습니다 크기 또한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퍼런스 179158 아주 럭셔리한 여성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